십자 가를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 너는 기억하고 있 나,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나, 나, 허허받았았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게 내.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울처럼 선뜻해.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